송동 이상은 없어? 있죠? 철? 철, 은, 뭐뭐 뭐 이런 거 있죠? 그 철을 하려면은 저세 번째 저기 가야 돼요 저두 번째 저기 욕지고 무게가 다 됐나? 아, 돌버려 트롤대가리 버리고 무게가 꽉 찼어요 대장감 만들어줄 수 있어? 아 뿔... 뿔... 이거 저거 안된다 뭐...뭐가야? 내구 여기서는 못 고치잖아 아니 고칠 수있어 그거 고치는 건데 업그레이드가 안되지 아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대갈통 찍켰다 아, 이거 맞추기 힘 들어. 아, 스무 개밖에 못 뜨네. 나 줘, 나. 몇개 들어, 몇 개. 나 들었어. 216이니까.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집에 갑시다, 그냥. 나 줘. 쪽면을 더 켜갖고 가야지. 될수 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일단 가자. 네. 네. 지금 세뭐 개밖에 못꺼네 수레가 있긴 있어야 되겠다. 네. 확실히 수레가. 와 어, 뒤. 새다 철이 님 네? 철이 예? 님이 쎄다고 계속 둔기를 쏘았으니까 둔기 데미지가 둔기 레벨 몇이에요? 25 제일 높네 달리기보다 더 높네 어... 저달리 27이에요 어 <웃음> 왜요? 불탄다 가고 있어 집에? 네나 피가 없어갖고 조금만 치고 갈라고 나도 갈게 네아 어. 잠깐만요. 온 김에 소나무 좀 하나 켜가야 돼. 진짜 무게를 이거 무게 너무 심한데? 왜, 왜요? 아니 뭘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무게를 늘려주는 벨트인가? 뭔가가 있어요. 어우. 나왜 깔려 죽을 뻔 그.. 여기 검은 숲에 보면은 상인이 한 명이 있대요 걔한테서 벨트를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뭐.. 무게를 흘려준다 던가뭐 그렇다던데 용이구만 네. 어.. 죽었어.. 에? 죽었어요? 아이고야, 아, 짧는다. 아이, 저도 피가 없는데, 아, 쫓아온다. 걸렸어 죽는다 어저 먼저 집으로 뛰갈게요응가가가어 이거를 어 제가 저기 가는 길을 닦아 놓을게요 수레 끌고 가기 쉽게 길을 만들어서 길만 있어도 술에 끌고 다니기 편할 거 아니에요? 난 일단 시체를 찾아야 되니까. 응. 네. 가는 길에? 거기까지만 하지 말고 그냥 지금 거기서부터 네. 거기서부터 어차피 검은 숲까지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검은 숲에서, 그, 검은 숲 경계선 있잖아. 목촌인가? 우 목초지, 목초지, 네. 목촌이래. 목초지, 목초지에서 검은 숲 들어가는 경계선 있잖아. 거기서부터 네. 우리 집까지 길이 닦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 음. 어차피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모르잖아. 수레가. 그,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 그, 거기는 의미가 없다는 소리지. 아, 그러니까 검은 숲까지 진입하는 그 과정만 응, 응, 응. 거기까지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거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치 않아 음. 아. 어, 메탈님 좋았어요. 어, 어. 어. 생사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난 뒤졌는데. <웃음> 누가 버리고 와가지고 피20 남은 거지어 투사 잡느라 피20 남았는데 피좀 채우는데 그걸 바로 내빼내 뼈가 와날 같이 있어줄 줄 알았어 아 빠르게 도망가야 돼. 빠르게 어 만약에 도망갔으면은 가다가 죽었을 거야 아마 티솥이 있던데 요리솥 한번 해 <웃음> 발효통 이런 것도 있어요 술도 만들 수 있나 본데? 뭐? 발, 발효통 <웃음> 주석 10개면 은 가마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그거보다도 일단 레이드를 먼저 잡아야 돼 뭐야? 레이드를 먼저 잡아 아니야 철광 나오면은 한 명이 유인하고 하면 잡을 수 있어. 여기 집에 가구들이 내구가 깎여 있지? 이 내구가 자연스럽게 깎여나 내가 지금 혈압을 갖다고 뒤지지 말라고 뒤진다고 왜혈압을오른지 우리가 지금 단어 네. 방호가 방어구가그 네. 뭐냐 그나마 내가 좀방어구를뭐 입고 있다고 치는데 내가 지금 방어구 입고 있는 게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야 트롤 가죽까지 하나 그리고 가죽투구 두개이 그... 하나 업그레이드한 거누더이 튜드 이렇게 세개 입고 있는 거야 방어구 제일 좋은 사람은 메틀님 제일 좋아요 어 <웃음> 나무 방패로 지금 나무 방패로 막으면서 계속 저거 하고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안 그랬으면 못 버텼을 거야 아마 아,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계속 내가, 단호랑 총동을 캐로 다닐 거니까, 네. 방어구부터 먼저 맞춰야 된다는 거지. 무, 무기는 활, 그리고, 무기는 활하고, 그리 나머지는 방어구. 딱다 맞춰가지고, 가보자고. 네. 그러시죠. 방어구를 맞추면 일단, 피가 적게 다니까, 뻗힐 수 있을 것 같아. 음, 차이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지금 완전히 완전히 지금 방어가 너무 노답이니까 한대 맞으니까 피가 완전히 개피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나무가 없어. 나무요? 응. 어, 제가 캐올게 아, 이게 이렇게 신경을 쓰잖아? 그러면 어. 게임하면서 막 신경을 쓰면은 좀몇 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져. 단어는 안 그래?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면 <웃음> 되는구나. 아, 죽었구나. 아, 죽었구나. 이게 내가 게임은 예전에는 되게 되게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지금은 야. 게임을 못하거든? 기가 아, 진짜 잘했어. 근데 지금은 잘 못해. 근데 예전 생각을 예전 생각을 내가 많이 하니까, 아, 네. 어, 내가 이 정도도 안 돼? 내가 이거 이 정도도 못 잡아? 막 그런 생각이 <웃음> 드는 거야.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지. 아 근데 확실히 방어가 필요한 것 같아 나는 지금 해야 될 거는 딱 하나 사슴을 잡아야 돼 사슴 가죽이 없어 아니, 청동은, 그니까 러 계속 나오면 되는데, 사슴 가죽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그렇고, 청동하고 사슴 가죽이 있어야 방옥으로 만들거든? 그게 문제라는 거지. 아니, 나도 지금 만났다. 얘기하는 거 아니, 알아. 일단 나 사슴 좀 잡고 올게 네, 전 나무 좀 캐면서 사슴도 좀 잡고 음. 어. 팔 있으니까 사슴 잡기엔 편하네 예, 한 방에 죽어요 음. 저 아, 음악이 너무 평화로워. <웃음> 누구는 존나 옆에서 계속 쳐 죽고 막 시불 시불 되고 있는데 음악이 존나 이거는 딱 그거야. 음악이 뒤져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그 그 항아리 항아리 게임 알지? 아 항아리 빡친 게임에 게임. 잖아 막막 막 처음부터 길를 쓰고 겁나 끝까지 올라가 거진 끝까지 올라갔는데 저 잘못해갖고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그죠 길을 닦아도 뭐 그냥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웃음> 뱀그 새도 잡혀? 예, 컬러 쏘면 잡아요. 그럼 깃털 나와요. 어, 아, 새 잡으면 깃털 나오는 거야? 예. 잡아야 되겠네. 음, 그죠? 그과살 만들라. 그니까. 아니 사슴이 한 마리도 안보이냐 사슴 가죽이 많아야 네, 활도 만들고 방어구도 사슴 가죽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롤 트로피는 뭘뭐 필요해? 네? 트롤 트로피.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다 쓰는 건지. 어디다 쓰니까 있는 것 같긴 한데. 집을 조금 중축했어요. 어. 집을 조금 늘렸어요. 구경해야지. 오. 오, 좋아 좋아. 어. 응. 여기 옆에, 여기 뒷, 뒷마당은 뒷 여기 2층 거였어요. 이렇서 어, 여기 지료들 데데 누가 부어오진 못하겠다. 네. 아까 너무 웃어절인님 <웃음> 뭐하세요? 지금 집에 가고 있어. 노 <웃음> 사연사냥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 아까, 구리 네. 캐는 데까지 가게 됐어. <웃음> 그래갖고, 기왕 간 김에 구리 좀 캐갖고, 한 10개 캐나? 무석을 캐야 될것 같네. 구석 있는 거다 캐서. 어. 청동은 많이 남지. 청동은 지지. 에이... 이 정도 마흔 두 개나 만들었어와 네. 열심히 만들었어 알려준대로 열심히 와 이걸로 메텔린 무기.. 무기로 먼저 그 <웃음> 냅다 만들어 버시, 버리시면 됩니다 철희님 <웃음> <웃음> <차린이> 오기 전에 <웃음> <웃음> 10개 15개 서른다섯 개. 우선 방패랑 상하이 방어구, 머리. 방패 말고 방어고 네. 상하이, 상하이부터 상의부터 상의부터. 다 누더기 입고 도... 있을 거야 상의부터. 아니야 어... 나 층을 머직이라니까네 상하이 만들면은 열다섯 개 머리까지 세개 해서 열다섯 개 들어가고. 어 우리 우리 다 만들. 상하이 머리까지는 다 만들어서 입을 수 있겠다. 이에 방어도 팔, 이동속도 마이너스. 아, 이게 또 저어네. 그니까. 대신에, 그, 뭐야, 청동방어구 입으면 이동속도가 느려져요. 음. 무거우니까. 예. 그리고 트, 트롤 가죽을 입으면은 방어는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은신이 플러스 오시고. 음, 역할이는 거야? 아, 어, 전 트롤 트롤 방어구 입어야겠다. 아까 철이님 청동 입혀주고 그 트롤 입 <웃음> <웃음> 철이님 청동 입으시죠? 어, 그래 알았어. 그 바지 벗어주시고. <웃음> <웃음> 에? 수공으어버려 <거기>. 바지 너놨어. <웃음> 바지를 주시고잠깐 트 가죽 남은걸로 튜닉도 만들어져있고 총동 총동이 <웃음> 필요해요 은신을 하면은 그 오른쪽을 안 눌러도 그냥 구르기가 되네요 대신에 은신하고 움직이면 스태미너가 다네 활 어딨어? 활 하나만 만들어줘 어? 아까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총동 활 청동활이 아니고 그.. 경고하나아 섬세한 나무어 뭐, 뭐... 어.. 나.. 어, 그러면 나 포시션 메텔림 없죠? 방패만 어? 뭐? 하나 뭐가 그, 뭐가 뭐, 섬세한 활 어.. 뭐, 활 없어 청동 10개 들어가네? 나 청동 10개 더 써도 돼? 어.. 쓰.. 쓰셔도 뭐 주석 열왕 주석죽에 열왕이 있다. 매텔이 응, 만드셨어. 응, 방패 이거 끼세요. 방패 여기 잡템창이 놀았어. 어, 나 끼라고요? 어, 3단계. 아니, 나, 제 내가 끼던 거 끼라고. 3단계니까. 어. 팔 됐고, 이거 됐고, 이거 됐고. 방패를 3단계면 뭐 좋은 거예요? 어. 방패요 어. 방패3단계 뭐 음, 메텔님, 여기 왼쪽 제일 위에 상자에, 어, 섬세한 나무 할, 그거랑, 화살, 넣어놨어요. 그쪽 말고, 여기, 요, 요, 요, 요쪽 제일 왼, 왼쪽. 여섯 개 있는 거예요, 제 왼쪽 제일 위에. 음, 활은 몇 개짜리 가져나? 그 섬세한 나무알로 가져가요. 레벨 2짜리그살은 어, 거기 있는 거다 챙기셔도 돼요. 쓰셔도 돼요. 그가 저는 가지고 다섯 개 넣어놨어. 음.. 넵. 저도 투버 만들어야겠다. 뼛조각이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화살! 화살 여기. 여기 있어야 돼. 어, 메틀리밍이랑 저랑 커플룩 됐어요. <웃음> <웃음> 어철이님 번쩍번쩍한 거 <것> 봐. <웃음> 혼자 번쩍번쩍하네. 한호, 네. 트롤 가죽 망토 만들어져 있다. 트롤... 의심 프로토 15야. 아 그래요? 어, 그러네. 음, 메탈림이랑 제거 만들어야 돼. 아니... 이런 거를 왜 여기다가 다 넣어놔? 익혀서 넣지... 래 음식을... 어? 제가 그냥 넣어놓은 건데? 나중에 조리해서 먹으려고? 좀 익어서좀 익혀서 좀 넣어주세요 네? 아, 나중에 조, 손 만들면 조리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네, 뭐 효율이 일부러, 더 좋아 일부러 그럼 놔둔 거야? 네안 구우고? 네, 그럴 것 같아서 냅둔 건데. 오케이, 어차피, 오케이. 먹을 만큼은 있던데, 아까 보니까? 아니, 없어서. 아, 그래요? 어. 아까 보니까, 그냥, 먹을 만큼은 냅둬왔길래. 이번 거는, 이번 거는 하고, 다음에 그러면은, 할때 내가, 나도 넣어놓을게. 이게 지금, 보니까 4개, 5개밖에 없어. 한 번씩, 뒤져갖고 왔다갔다 하면은 다 동나는거라 못나무 음. 어? 어? 나무 캐야된다고? 어. 나무 다 썼어? 어, 제가 케이크 할게요. 마주는주 맛쪽은 흰색 형사란 이거는 완전히 요리 재료인가? 음. 그런 것 같아요.